아 리허설 끝났나요 이제? 예 끝났습니다 리허설 끝나가 정리 중이군요 제품 리뷰인가요? 아니요 이거 사실 다 아면서 물어본 거예요 네 <웃음> 쿠팡에서 응. 라이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. 전 세계 30억 명이 사용하는 쿠팡 배너에 걸린다고 야쿠팡은 30억 명이사용해네 몰라요? 뭐가 네. <웃음> <뭔가> 된다고? <웃음> 아 이거 먹고 싶어 피곤해서 아 쿠팡에서 라이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몇 번째 듣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시는 <웃음> 2월 8일 오후 9시 그때 무엇을 판매하시나요? 에이지 투에니스 그리고 루나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네. 루나 루나 리허설 끝났으니까 이제 퇴근하자 퇴근이요? 음. 거짓말 하지 마세요 촬영 남았잖아 요퇴근해야 <웃음> 네. 돼요? 야나못 보라 했니? 아니 안돼요 퇴근하자 음. <웃음> <촬영하자>. 다음 <웃음> 촬영 해야지 저 진짜 갈게요 안돼! <웃음> <웃음> 쿠팡에서 촬영해야지. 만나요 쿠팡에서 만나요 여러분 쿠팡에 목표가 있어요? 쿠팡 목표요? 그래도 하나라도 파는 게 목표 아닐까요? 하나만 팔면 돼요? <웃음> 너무 네? 너무 보수적이잖아. 뭐야? <웃음> 야, 너도 출연료를 받고 일하는데 하나 팔려고 가는 건 아니지. 에이, 하나라도. 하나라도가 아니라. <웃음>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3000개 팔았으면 좋겠어요. 3000개요? 네. 음. 저는 그러면 3,100개 팔렸으면 좋겠어요. 어, 왜, 왜, 마태한테 질 수도 없어? 꿈으로라도 치고 싶진 않아? 5천개 팔리면 뭐 해드릴까요? 야, 5,000개 팔리면 진심으로 갖고 싶은 거뭐 말해봐봐. 근데 내가 돈을 나눠 먹는 건 아니거든? 저요 그래도 5,000개 팔리면 받아야지. 어, 50만원 이상 선물. <웃음> <웃음> 굴레다, 굴레. 굴레다. 점점 높아진다고, 이제. 부럽다 쿠팡은 얼굴도 걸리고 아 근데 좀 신기하더라 맞아 하루에 650만명이 그의 화면을 본대 야 미도 얼굴 유명이지겠다 <웃음> 그거 마태가 찍어줬어요 <웃음> 근데 아직까지는 뭐 실감도 안 나고 그냥 아직까지는 솔직히 아, 시키...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어서 자 미도 그러면 아이패드시 응파이팅 아, 아니, 아니, 아니 그건 좀 그... 너무 연말 생각 <웃음> <웃음> 아 죄송해요 파이팅 <웃음> 미도 핸드폰 바꿔드림 와 여러분 제발 사주세요 하나씩만이라도 리플 구독자분들 한 분씩만 사주셔도 저녁은 몇십만 될 텐데 야그럼 47만 개야 <웃음> 47만.. 어, 괜찮은데 제발 제 팔로우분들 한 분씩만 사주세요 10만명? 10만명? 10만 개? <웃음> 어 근데 진짜 싸요 여러분 안녕 그래 많이 봐주세요 바이바이